여랑은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 메로구이인데요 어,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어.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물고기삼촌이라는 업체에서 어, 선보인 메로구이 제품입니다 약 1kg의 원물을 이렇게 작업을 해 가지고 진공포장을 해서 한번 구운 다음에 보내주시거든요. 뭐 간단하게 드시려면은 전자레인지에 3분 이렇게 좀 데워가지고 드시면 뭐 맛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 샘플로 해가지고 먹어본 것 중에는 전자레인지로 한번 돌려보니까 메로구이의 장점을 충분히 좀 살리지 못하더라고요. 음뭐살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 껍질 부분이 약간 좀 흐물해지면서 어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. 근데 여기 업체에서 이제 알려주는 방법이 에어프라이어나 아니면 프라이팬에 조리를 해가지고 드시면 훨씬 더이 메로구이의 장점을 좀 많이 부각해가지고 드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음, 이만큼 1kg 원물을 작업해 가지고 보내주는 이, 안, 어, 이 정도가 25,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어, 가격은 뭐한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, 이 정도 25,000원 어, 택배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택배비는 또 별도로 있고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제가 에어프라이기 하나 그리고 프라이팬에 하나 해가지고 맛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, 이렇게 후라이팬에 조리하실 때는 기름 부르지 마시고 이렇게 어 중불 정도 해가지고 적당히 잘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8분 동안 돌린 이게 네, 메로구이 와우 이쪽이 에어프라이어에 가지고 8분 동안 구워낸 거고요. 이쪽은 후라이팬에 약 5분 정도 해가지고 약불로 기름 없이 구워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, 이쪽이 에어프라이어 해가지고 8분 동안 익힌 거고 이쪽이 후라이팬 후라이팬에 약 5분 정도 해가지고 약불에 기름 없이 구워냈는데 먼저 이 후라이팬에 구워낸 것부터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젓가락 딱 되는 느낌부터 이 전자레인지 돌린 거랑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. 음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. 전자레인지 돌린거 하고 기름이 좀더 빠지면서 훨씬 담백해졌어요. 어, 아 그리고 여기 자체에 소금간이 살짝 돼 있어요, 여러분들. 음. 그냥 살짝 와사비장만 찍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는 살짝 김치 느낌좀더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돌린 게 맛이 없지 않았어요 그것 역시 또 맛이 좋습니다 근데 프라이파이나 에어프라이에돌리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요 그리 껍질 전자레인지에 돌린 건좀 껍질이 되게 기름지고 흐물흐물 그랬는데, 음. 자, 오. 껍질 부분이랑 같이. 크게 해서. 음. 아. 프라이팬도 기름이 잘 빠져가지고 담백하면서 되게 맛있었네요. 어. 아, 소죠 쏴, 쏴, 쏴. 음 약간 연골같은 뼈가 하나 들어갔네 요 <웃음> 초생강 초생강 이거랑 같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음 아,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오이 아닙니다 나는 모양된다고 라임을 한번 잘라봤는데 화면에서 보니까 이거 무슨 오이 잘라놓은 것 같네요 음. 자 다음은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제품을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 구운 거 음. 아, 확실히 기름도 많이 빠지네. 아. 에어프라이어기, 에어프라이어기가 있는 분들은 꼭 에어프라이어기 돌리세요.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. 기름도 많이 빠져가지고. 근데 이게 생선 기름이란 게 특유의 어유 풍미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좀 기름진 느낌을 더 많이 즐기시는 분들. 그런 분들은 뭐 간편하게 드실 겸뭐 전자레인지에 뭐 3분 돌려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사람 이제 음식의 기호가 다르다 보니까 그건 다만 이제 좀 기름짐을 조금 덜하고 담백하게 드시는 방법. 음. 그거를 지금 이제 추천을 드리는 고구마로구이. 느낌게 아, 많이 빠질 수 있죠. 이게 에어프라이어나 프라이팬에 기름기를 좀 빼면서 굽더라도 팍퍽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살 자체는 좀 전체 촉촉해요 지금. 맛있어요 진짜. 어. 굿 여기다 또 소전에 또 해봐야죠. 껍질이랑 같이. 음! 껍질도 기름기가 딱 빠져가지고. 또 여러분들 여기 광고를 결심한게 샘플도 먹어봤고 평점도 한번 봤거든요? 근데 평점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의 5점 만점에 4.8의 평점 음. 제품이 더 좋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광고를 좀 결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.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또 좋은 제품을 광고할 수 있게 여러분들 저, 저 영상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좋은 제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광고할 수 있게 믿고 광고 맡겨주신 우리 물고기삼촌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, 정말 맛있습니다 음. 자 여러분들 오늘 또 한번 맛있게 잘 먹어 봤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제품 구매 정보를 하단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서 정확한 정보를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음. 뭐 맛있게 한번 잘 먹어 봤고요 이제 광고지만 여러분들 이건 직접 평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평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시켜드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꼭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음.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